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 우리 세 구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5 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샬롬이라고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으니까 아이고 오늘 여자들 오늘 좀 쫄이겠네 <웃음> 자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음, 아, 참 여러가지 위기들이 많죠 예, 그 위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 권위 문제죠 어, 이것은 참 외적인 어떤 지기나 또 감투 때문에 이제는 뭐 존경하고 당신이 목사이니까 내가 존경하고 당신이 장노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죠 그렇죠? 지요그 어, 예전에는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탈권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권위를 부정하고 또 권위 냄새만 나면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 막좀 권위 냄새가 조금 나면 그냥, 아, 저 사람 아닌 것 같다. 이런 시대죠. 어른에 대한 존경심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교사 우습게 아는 것은 그냥 보편화 되어버렸고, 뭐 지금 대통령 이름조차도 그냥 갖고 그냥 비하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버린 그런 우리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할때 하나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권위와 권위 주의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권위 주의는 배격하고, 권위 주의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 권위는 여러분 항상 인정돼야 됩니다. 권위는 인정돼야 된다. 왜냐하니까 어떤 세상에 보면 조직이나 운영 체계에서 그 조직과 사회 구성을 구성원들을 유지하게 하는 그힘 기초 그것이 바로 권위거든요. 쉽로 말하면 기. 어, 밑에 그 기초와 같아요 권위가 무너졌다 그러면 집인데 지붕이 날아가버린 어, 이런 구조와 같기 때문에 권위는 살아있어야 되고 권위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를 쭉그슬로 올라가 보면 맨 끝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그 권위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저기 권세, authority, 저기 권위거든요 그러면 권위를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인식을 우리가 수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그 권위 구조를 두시고 당신의 생명 당신의 축복, 풍성함, 이 권위자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권위구조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교회라는 구조 그리고 사회, 국가 이거 다 권위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아니라 보호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권위구조를 각 영역에 두셨고 그 권위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1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권위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우서 10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저기 권세가 권위예요 주께서 주신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권위 구조를 두셨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그 권위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자신의 권위가 주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권위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그의 권위는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뭐 출신이나 학력이나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 권위가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둘째, 그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부여하거나 어떤 단체나 조직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거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이 바울의 권위는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위임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임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바울 지도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그 권위를 위임했다 그래서 위임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사역자를 부르셔서 그분의 권위를 위험하시고 그로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분께 권위를 위임받아 맡은 영적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권위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다? 세우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먼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가정에 권위 구조를 두신 것은 가정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나라에 권위자가 있자 왜 권위자를 두셨는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위임 권위자로서 주께서 고린도 교회 두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무너진 부분을 세우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기를 원했었어요 상처로 찍힌 부분은 싸며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이었죠 주님은 그위인 권위자를 통해서 당신의 그런 사랑까지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를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권위자는 영적 파이퍼와 같습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권위자는 우산과 같습니다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또 권위자는 목자와 같습니다 돌보는 역할입니다. 돌보는 역할입니다 잘 한번 기억해 두세요 권위자는 영적 파이프와 같다 생명의 통로다 이 권위자는 우산과 같아요 우산은 보호하는 거죠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이렇게 펴면 이 비를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맞잖아요 비로부터 보호함을 얻잖아요 권위자가 그런 역할을 한단, 한다는 거예요 권위자는 목자와 같아요 돌보고 싸매고 상처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권위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자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시는 게 아니죠 누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임 권위자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도록 사역하도록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권위를 위임했죠 그래서 그 권위자는 뭐냐? 축복의 통로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섬기고 교회를 사역할 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글서부터 내려오는 생명과 그리고 능력과 은혜 풍성함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오른쪽에 보세요 권위자는 뭐와 같다? 우산과 같다 그랬죠. 저 그림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위에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어뭐 비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우산을 펴면 그것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권위자가 무너지면, 권위자가 잘못되면 그런 것들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는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우산과 같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따라서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와 같다. 권위자는 우산과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위자에게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사단은 가정과 교회, 사회의 강력력과 국가가 견고히 서는 것을 사단은 계속 싫어하기 때문에 각 공동체의 무수한 미혹, 어려움, 혼란을 주려고 사단은 애를 쓰거든요 분쟁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자를 세워서 권위자는 딱 끼어 있어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강력력을 넘어뜨리고애서는이 사단으로부터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이 역할이 권위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자는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여러분 이 권위자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빌리보서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냐 권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죠. 당부하고 있죠. 당신이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과 능력의 풍성함이 그 권위를 통해서 어,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들이 바로 쓰면 그 공동체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자가 뭐 문제가 생기면 그다 구성원들이 그 권위 구조 아래에 있는 구성원들이 해를 입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새날 기회를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처음부터 이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한 다섯 가지 정도 원칙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저는 뭐 지금 100%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동기로 목회하자는 것이 제첫 번째 동기입니다. 어 간사함이나 부정함 없이 뭐 사람들 또뭐 그, 뭐, 장르님들, 권사님들 아침 하면서 나 목회하고 싶지 절대 않거든요. 그래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아침 하거나 자리 탐하고 물질 탐하고 탐심, 에 극좀 갖지 말자. 그것이 제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기쁘게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내 목회지. 사람 맞춰서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목회가 아니다. 그두 번째 제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세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자. 사람 인정 바라고 하지 말자. 참 이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자. 저는 이 원칙을 계속해서 내 마음을 새깁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발 민폐 끼치지 말자. 그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목회자 가 민폐 끼치면 예, 내려와야 되는 거죠. 민폐 끼치면서 이 자리 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다섯 가지 이 원칙을 언제나 저는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성직에 나타나는 게 권위를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예, 더 배워야 되고 나는 더 다듬어져야 되고 그리고 참된 권위는 어떤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권위자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모델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권위가 뭐냐? 예수님 모델이에요 참되지 못한 권위는 이 사단의 권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두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세상 여러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참된 권위가 역사할 수가 있고 참되지 못한 권위가 어, 이게 행사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된 권위는 뭐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니까 이게 참된 권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자유케 하는 권위 또 따라 합시다 세워주는 권위 상처를 치유하는 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권이 더큰 풍성함을 줌 영적 성장을 가져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구조 아래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담고자 하는 그런 권위자가 세워질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자꾸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억매이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또 사람들이 세워져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권위 아래에 있으면 상처가 치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막 풍성한 거예요 예, 예배도 기쁘고 은혜도 기쁘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가져오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단으로 어떤 권위의 특징이 뭐냐? 묵지게 합니다 파괴하는 권위가 있어요 상처를 줘요 죽이고 멸망하는 권위예요 도둑질하고 빼앗아요 결과는 뭐냐 영적 후퇴를 가져와요 이건 뭐냐 사단은 온 권위 참되지 못한 권위인 거죠 여러분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가정 안에서 다 여러분 다 권위자로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자리든지 내가 지금 권위자로 준비될 수가 있고 설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더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권위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졌을 때에 내가 어떤 목장이라는 권위자로 세워졌을 때내 목원들이 더자유케되고내 목원들이 세워지고 목원들이 나로 말미암아 또 상처가 치유를 얻게 되고 더큰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면 정말 그 목장의 목자는 진짜 기가 막힌 권위자인 거죠 그런데 그 권위자로 인해서 자꾸 어그 모건들이나 공동체원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묶이고 파괴되어지고 상처받고 계속 뺏기는 것 같고 나중에 처음 시작할 때는 풍성했는데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니까 뭐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아무도 안 보여 이 영적 후퇴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아 내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권위 이 어떤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더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 뭐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무너진 자를 세우고 상처 입은 자를 치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하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권위자보다 제 세대만 하더라도 권위주의적이고 아픔을 주며 묶이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권위자를 쉽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아요 예. 그 권위자로 인한 상처 아픔이 방해물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유교적인 특성이 강하잖아요 가부장적인 특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것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남자들은 그 권위로 인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자들에게다 권위의 상처가 있습니다 좋고 바른 권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가정에서도 역기능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그 아버지로부터 임한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카운터 할 때마다 이 아버지 상처 꼭 다룹니다 음, 마,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막 드러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냐? 다 권위를 통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인 거죠 여러분 이 권위자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방해물이 되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없게 하는데 저는 마치 수도관이 꽉 막히면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하듯이 우리가 받은 아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축복의 파이프가 막혀서 넘쳐 흐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 과거에 권위자에게 받은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 새날교의 신앙생활할때꼭 씻어내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자로부터 묶인 것 있거든요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해 두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의 파이프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곧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사단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위 아래 있게 하기보다 권위에서 벗어나도록 충동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임 권위 아래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시려고 세우신 위임 권위자를 존중해요 여러분 권위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학교에도 권위가 있고 가정에도 권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도 그 모임에 영적 권위가 있죠 이 권위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어 핵심 단어는 뭐냐? 따라 합시다. 순종 순보 예. 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나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안에서 권위자가 누굴까요? 기장과 성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의 권위 아래에 두시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탈 때. 그런데 그 기장과 승무원들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시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승무원과의 관계 어려움 발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생명의 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임 권위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다 위임 권위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우산과 지붕 우산이며 지붕과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으로 들어오면 가정의 권위 부모가 있죠 그 그렇죠? 부모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권위자로 부모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는 부모가 될수 있죠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아버지가 많아요 사랑 대신에 미움을 돌봄 대신에 버려짐을 경험하도록 또 용납 대신에 용납과 용서 대신에 정죄와 거들을 경험하고 치유 대신에 아픔을 경험한 자녀가 많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라는 권위자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든요. 그럼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자, 또 그림을 또 띄어드릴게요. 이 구조는 여러분 성경의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권위자이신데 이 가정에 당신의 생명과 풍성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위임 권위자로 누구를 세웠나요? 예, 부모를 세웠어요. 위임 권위자로 부모를 세웠죠. 그래서 그 부모가 바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어, 그 다스리고 섬길때 자녀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와 같아요. 또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권위자가 부모이잖아요. 가정에 예? 그 부모가 뭐냐, 자녀의 보호와 안전을 어, 책임지잖아요. 이제 그 권위자가 무너져버리세요. 자녀의 보호와 안전은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부모가 이 가정에서 이 권위자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뭐냐,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또 우산과 같을 수 있도록. 어. 그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앞장서서 뭐냐,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거지.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지. 가정을 책임자들, 책임과 의무가 권위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풍성한 생명과 삶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올바른 위임 권위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이 권위자, 이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어떤 형태라든지 보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우상과 같은 역할을 꼭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생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 역할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이 가정의 권위 중에서 오늘 이제 조금 어, 좀 이렇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이 남편의 권위입니다. 남편의 권위. 예. 부모의 권위가 있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나가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 남편의 권위가 있는데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내의 머리 예,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따라 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대신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정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어요 이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우위는 동등해요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가치를 지낸다는 뜻도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가치는 동등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똑같이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에요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은 남편이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로서 아내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파이프 역할을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하는 우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복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며 활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도록 남편에게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 희생해야 될 책임과 의무, 수고해야 될 책임과 의무.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니까. 또 내가 우산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세요. 네. 자,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권위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답해보세요.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아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위임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예,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누가 위임 권위자세요? 남편입니다. 자, 여자분들이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위임 권위자는 누구세요? 예. 남편 맞습니까? 네, 남편들 잘 들으세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임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내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남편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이것이 가정구조입니다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와 같아요 그래서 권위자는 남편이잖아요 오른쪽 우산 보세요 이 남편이 권위자가 되어서 아내를 뭐할 책임이 있어요? 보호하고 안전히 지켜야 될 의무와 수고, 헌신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권위자는 그 우산과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우산 접어버리고 있으면 여러분 아내는 보험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르게 말하죠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가치체계를 우리는 계속 깨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 때문에 아내가 기쁨이나 웃음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을 맛보게 된다면 이는 남편으로서의 권위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아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점점 나아쳐야 합니다 더 성숙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남편이 자기 그 올바른 권위자로서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권위자가 잘안될때 아내가 결혼할 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이렇게 헌신되고 잘생겼는데 그냥 결혼생활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내의 영적생활에 너무너무 막혀버렸어. 아내의 책임도 있을 있지만 먼저 남편이 그 책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편이 세상적인 권위를 아내에게 사용하면 아내는 결혼생활을 통해 상처를 받아 아픔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남편의 잘못된 권위 사용은 아내를 영적으로 후퇴하게 만들고 묶이게 하고 무너진 삶을 살게 합니다 남편은 올바른 권위가 여러분 가정 안에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다 도와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참된 권위의 모델은 누구다? 누구 누구 집에 남편 봐저 집에 남편 봐 그게 우리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는 권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권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신그 권위 예수님이 가지신그 삶의 스타일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이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100%는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바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건강한 가정은 권위가 살아있다 여러분 가정에 권위가 살아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오늘날의 가정에서 남성의 권위 상실이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엄마에게 물어봐 그렇게 떠넘깁니다 그럼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뭐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지금 그쪽으로 계속 하고 있죠 한국에서 이 자녀를 명문학교에 입학시킨 부모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다죠 명문학교 입학시킨 부모들이 다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자녀의 체력이 좋아야 되고 아버지의 직골이 월급이 아니라 할아버지 재산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정보력, 분석력이 뛰어나야 되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낸다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 역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풍자인 거죠 엄마는 있고 할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한때 이 강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었잖아요 예, 강큰 남자 20대의 강큰 남자는 아내에게 밥 차리라는 것이고 30대의 강큰 남자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는 것이고 40대의 강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보는 것이고 50대는 몇 시에 들으냐고 묻는 남자이고 그게 강큰 남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가도 되느냐고 묻는 60대는 간이 배밖에 나온 남자다 제가 지금 이때, 이때 왔어요. 나 우리 사람 어디 간다 하면 묻지도 못합니다. 이 가정의 위기는 권위의 상실에서 왔습니다. 권위가 없는 곳은 가정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남편으로서의 권위 혹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권위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권위와 굉장히 어색하거나 혼란한 그런, 어, 관계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이 바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다양한 권위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 저분은 일은 참 잘하는데, 일정한 주기마다 자꾸 직장 상사와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어, 그러다 그냥 직장 떠나고, 또 어느 정도 일은 너무나 탁월하게 자하는데또 사장과 또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가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들은 주로 어린 시절에 역기능적 권위를 사용한 아버지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왜냐? 내가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역기능적인 상처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부터 상처를 심하게 입은 딸들을 가운데는요 남성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심하면 결혼을 깊이 하기도 합니다.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남성에 대한 잘못된 어떤 선입관 때문에 부부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야, 이 가정에서 바른 권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내가 올바른 권위 구조 속에서 어, 내가 성장하지 못한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세달학교 안에서 그 부분들을 꼭 회복하시고 치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고 남편의 권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두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존경의 마음을 보여서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결정하고 의논해야 될일있을때이 남편이 온전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죠 부부가 자유롭게 의논하고 온 가족이 토론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권하는 남편에게 위임해 보는 것 이거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어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남편을 통해 그 가정의 권위가 흘러가도록 하신 거예요 남편이 뭉개진 상태로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남편의 리더십이 잘할 때그 권위 아래서 가족 모두가 혜택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웬만한 것은 남편에게 좀 미루고 책임을 지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게 해보십시오.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보십시오.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한번 해보세요좀 간혹 실패가 있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는 당신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실패해도 우리 가족은 당신 편이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줄 때 권위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권위 아래에서 가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하면 아니 아빠 노릇 잘해야 남편 노릇 잘해야 순종할 거 아니냐고 항변하는 아내 또 여자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인격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위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인격적인 결함과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 비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정은 하나님 질서 아래에서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보호받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게 하신다는 것. 디모대전서 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저기 보세요 권세가진 자들 권익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권위가진 자들이, 그 권위를, 권세가진 자들이 바르게그 권위와 권세를 잘 어, 행사하고 잘 사용할 때 우리 삶의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바른 역할을 할때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요함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도 국가 지도자 선출할 때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바른 그 권위를 행사할 때국민들에다 평안하고 안정는데 대통령이 그냥 그렇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계속 힘든 거죠 그래서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여러분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 지도자가, 권위자가 바른 역할을 감당하면 공동체가 다 이게 견실한 겁니다 그게 막 흔들리니까 교회도 시험 오고 힘들고 어렵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권위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꼭이 기도 드리세요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붙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지도들을 만나는 것인데 그 좋은 권위 아래에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이 풀려요 가정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권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권위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배운 자는 좋은 관계를 열어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권위의 원천의 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자기 권위자에게 제대로 순종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몸의 배이게 됩니다 알겠죠? 특히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만큼 가정에서 중요한 헌신이 있을까? 아주 영적인 싸움이기도 해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아내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 남편을 올바른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순종해가는 헌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남성이 온전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그 가정의 영적 권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영적, 남편이 영적 가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가 남편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어 중보하는 권위자가 될때그 가정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름답고 견고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빠와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생활교회 가정 안에 꼭 펼쳐져야 합니다 이 근육구조 지금 뭐 우리가 삶사시는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못 바꾼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기를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와 그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고자 공동체해 주시고자 어? 그 구성해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아름다움 생명의 풍성함의 권위 구조 위임 권위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이 권위를 통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살아있는 건강한 우리 가정 되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기도할 때 어떤 권위의 상처를 입은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이 권위의 상처를 빨리 좀 씻어버리고 어, 여러분 자신이 또 올바른 그런 권위자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삶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살아있는 건강한 우리 가정되게 하여주십시오 혹시 남편이 부재 중에 있습니까? 남편이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가정의 군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